재벌집 막내아들 1 2화에서 진양철 과 진도준을 공격한 악당들은 돈 대신 자금 추적이 어려운 미술 작품 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작품은 모현민의 갤러리의 소장품이었고 진성준이 모현민 몰래 빼갔던 것으로 나왔 습니다. 12화 예고를 보면 진성준이 진도준 을 보고 내가 범인일까 라는 대사를 남겼죠. 아직 5화가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진성준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네요. 원작처럼 진양철의 부인 이피록이 진짜 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파에서 진양철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집에 있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진 듯 보였죠. 진양철은 누구의 그림이냐고 물었고 진도준은 이 그림의 배우에는 진성준이 있고 주인은 모현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양철은 그 대답에 충격을 먹기보다는 그림 자체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었죠. 진양철에게 그림은 낯설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아마도 자주 보았던 부인 이피록의 그림이었겠죠. 진양철이 계속 진도준에게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던 것이 본인이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아내에게 대신 당하게 되는 스토리의 복선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손정래가 이피록에게 모현민이 갤러리를 운영하니 작품을 내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 이피록의 그림이 모현민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진성준이 빼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보다 중요한 건 그림의 주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은 화조도였습니다. 화조도는 보통 사랑하는 부부의 화합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모현민이이 작품은 특히 집안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화합, 장수, 복, 생명력 이렇게 좋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조도를 살인범들한테 넘겼다는 건 진양철 이피록 부부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피록은 그동안 진양철에게 쌓인 게 많았었고 과거에 혼외자식 진윤기를 보고 분노도 했었는데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진윤기의 아들 진도준이 후계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미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진양철이 순양금융지주회사의 진도준을 임명하려 기자회견장으로 출발할 때. 진영기와 진동기는 모르고 있었죠 아들들도 모르는 정보였지만 부인 이피록과 이항재 정도는 알았 겠죠 이피록은 이제 때가 왔다며 그동안 준비해뒀던 무서운 계획을 실행 했습니다 이피록이 주도하고 진성준 이나 이항재등 공범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 에도 진양철은 죽지 않았고 이피록 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진양철은 살아 돌아왔고 과연 이피록과 공범들은 어떻게 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진도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지 재벌집 막내 아들 12화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